요.. 요.. 요.. 기 나온 것 같아요 요.. 아, 요.. 마인크펀해요 네. 머리도 자르실거죠? 여기 살짝 너무 길어가지고 마스크 벗어도 아, 돼요? 깨야 돼요? 어 <웃음> 근데 염색해야 음. 하는데 어좀이따 마스크 색을 드릴거예요 어네. 어. 이걸 드릴테니까 이걸를 바꿔 끼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이거 탈색한거죠? 탈색한거 저는 이번에 음. 이렇게 하거든요 애쉬 베이지 핑크색도 조금 음. 들어는것같아저 음. 그레이 애쉬 그레이요? 애쉬 그 색깔 꼭 들어야 하니까 음. 그러면 은요 정도가 좋을 것 같은데 핑크색도 있는 것 같으면서 애쉬 색깔 있으니까 지금 여기 빨간색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지금 이거 레드를 했잖아요 네. 이 색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색깔을 한번 최대한 빼보고 나서 네. 우리가 이렇게 샴푸실에서 한번 해볼 수는 있어요 만약에 이걸 했어요 네. 색깔이 빠지죠? 네. 그러면 은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러면 은 오늘 끝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안에만 살짝 바르고 머리 길을 거예요? 네어 머리 길을 거예요? 어. 샴푸 언제 했어요? 이틀째 없네. 어 아, 아주 네, 잘하셨어요. 네, 샴푸 안 해야 돼. 그래도 너무 아플 수 있으니까, 제가 그 여기 두피에 보호제 좀발라드릴 거예요. 뜨네. 아, 좀 차가워요. 네. 음. 저는 아랫부분에 탈색이한번돼 있어서, 음. 두, 어차피 저희가 두번 정도 쓸려고 으니까 두피 서부터 바를 거예요. 네. 음. 보세요여보 어디서? 매세요 아, 보세요여보요 알죠. 음. 한국 어를 얼마나 잘걸했죠 어, 2013년에 이렇게? 기력이 음. 이렇게 되는 거에요. 여기가 없네. 중국은 군대 안 가도 되죠? 가는 필요 없는데. 더뭐 필요 없어요? 어. 응. 살아 너무 많 아, 가고 싶은 사람 응. 가면 되죠. 월급 그렇게 응. 높지 않는데 응. 좋은 정이 있어요. 중국은 점이 있어요. 나중에 뭐뭐 응. 응. 뭐, 응. 뭐 권리가 있어. 몸만 힘들어 힘든 것 같아요. 음. 이거 그리고 공부 안 나면 오 몸이 힘든데, 두종에 하나 힘들어. 해요. 머리 안에 몸이. 네. 한번 드셔보세요. 아, 이거 아. 코리안 커피. 감사합니다. 응. 맨날 외국, 외국에 있었을 때 외국인들 오면 이거 줬거든요 아. 아직 없어요. 저희도 아이스가 없어요. 아니면 시켰다가 먹을래? 네. 한국 사람. 따라... 항우타운... 응. 뜨거운 거야. 저는 따뜻한 거 좋아해. 아 진짜? <웃음> 음. 달, 달달해. 응, 음, 달달해 아직 조금 오렌지긴 해도. 네. 어차피한번더 탈색할 예정이니까. 음. 아 이제 주황색은 어느 정도 빠졌는데. 음. 애매하게 빠졌네, 참. 지금 당장 저기 데뷔하셔도 될것 같은데? <웃음> 아 이렇게 하면 출근 내부 때요? 진짜 야. 아파요. 네, 진짜 아파요. 그럼 아, 네. <웃음> 지금부터 두피 <웃음> 네, 보건제 <보고> 발라줄 거예요. <웃음> 무서워요. <웃음> 무서워도 이미 여기까지 와서 어쩔 수 없어요. <웃음> 이미 청룡열차를 탔어요. 준비 되셨습니까? 네. 안전벨트 내려갑니다 네. 네. 해주세요. 와, 아파요? 아직 아직 안 아팠어요? 네. 느낌이 와요 이미 아, <목소리도> 느낌 와요? <웃음> <와우>. <웃음> <얼음죽> 느낌이 와요 와우 오른쪽 느낌이 와요 점점 세게 <새해> 온것 <웃음> <웃음> 같아요. 오, 끝. 오, 오. 요, 요, 요기 나온 것 같아요. 아, 요, 요. 아. 색을 먹기 전에, 잠깐 음. 할 거예요. 이게 잠깐 할거 와이씨. 지금 보여요? 핑크색? 네네, 안 보여요. 이미 들어간 것 같아요. 응, 아이스크림 넣었어. 와이씨. 내가 빨리 하고 있어. <웃음> 몸이 떨려요, 나. 예뻐져, 나 예뻐져, 나 예뻐져. 음. 예뻐져야 돼, 나 예뻐져. 와, 음. 어때요, 지금? 느 어, 색깔은 핑크 잘 먹고 있어요. 어. 음. 잘 먹어. 음. 와우 고생 많았다 <웃음> 음, 색깔 이쁜데요? 네 음. 응, 음, 괜찮아요? 네, 응, 음. 다행이네 같이 찍자. 아 같이 찍자, 오케이, 같이 찍자 <웃음> Okay, 今天做什么样的发型？我想剪剪的时候剪稍微短一点，然后头发有点多。夏天太热，很多大概就这样吧，稍可以稍微再这样，差不多吧。然后层次高一点的，这样剪。如果你喜欢蓬松的话，这边有可能这个左边的头发这样子。<笑> 还是基本上你可以这样的意辛苦了谢谢这是什么样的发型就是之前对吧才知道吗这件事都发好了吗嗯 응, 응, 응. 응. 뭐라 그럴요 어? 숱이랑, 아치이랑전수층내전추층이 있는데? 좀더 어, 내고 싶어? 응. 어떡이렇게 너무, 바이오 해? 아, 살짝? 이쪽, 이쪽. 근데, 나는 정말 좋은 종이 아니요. 다음 뭐. 아, 그시 종이를 하면서까지 리아를 먹은다고? 헤어 얼마나 후회하려고. 나는 항상 헤어지고, 자, 하고만나요 나는 그냥 결혼할 까 <웃음> <웃음> 청순한 느낌이 싫다 힙합을 좋아한다 하면 이런 거 좋아해 아 진짜 웃긴 게 어. 유튜브 편이에요? 어 맞아 어인트 달라졌어 머리 길이는 변화는 주고 싶지 않은데 뭔가 변화는 주고 싶은 吃吗这个有点辣的有一点点辣对吧可以可以帮我推荐吗我是韩国人呃啊这个可以这个嗯做螺螺吗呃猪肉大排啊加热吧啊加热好的然后这个这个啊这个可以这个不辣的这个啊这个这个这个好的啊谢谢谢谢 再买三件商品谢谢啊谢谢再见